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봉나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봉나이고요봉나이 북남이 등에 오늘은 예쁘게 부지개가 붙이죠 보이시나요? 봉나이 집에 위쪽으로 보시면 수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지금은 준비 중이어서 거북이 친구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놀고 있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늑대 거북이도 있고요. 일광욕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고요. 오 놀랬어요. 네, 이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 집이 대가 분나미 집이에요. 동나미 집에 위에 문 때문에 지금 무지개가 이렇게 붙인 게 보이시나요? 뒤에 예, 분나미가 이렇게 염색된 것처럼 무지개가 붙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작년 12월생이고요. 온 지는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이 먹고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댁이고요. 남자 친구예요. 봉남이라고 해요. 봉남이는 진흙에서 노는 것도 좋아해서, 조금 코 부분이 좀 깊게 하네요. 봉남이 인사해야지. 저도 반갑다고 인사를 하네요 자 북나미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